안녕하십니까 9월 2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나스닥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중국의 청두시 봉쇄와 엔비디아를 둘러싼 미중 갈등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출발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AI용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엔비디아는 7% 이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더불어 AMD 등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반면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ISM 제조업지수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에 장후반 상승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유는 중국 청두시가 봉쇄되며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요인으로 수요 둔화가 우려되며 연일 하락했는데요. 영국과 유로존의 경기 침체도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증시가 파랗해지는 모습으로 썸머 랠리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기온도 내려가다 보니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산타 랠리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도 많아 조정이 끝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다면 증시는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 t 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 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68% 매도 33% 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86% 매도 14% 로 역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92% 매도 8% 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로 원유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800포인트와 1 1 7 0 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85달러와 93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660달러에서 1,74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금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700달러선 이탈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